보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가 반응이 없지 자, 저는... 네, 관련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에는 다양한 기능들의 옵션이 있고 또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기능이 있는 옵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오히려 있어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의 기능에 대한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적절하게 사용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해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 자동차의 웰컴 기능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웰컴 기능이 사이드미러의 언폴딩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웰컴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또 사용자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 동티뷰 간단하게 웰컴 기능이 뭔지 알아볼까? 보는 것처럼 스마트키를 소지한 운전자가 자동차에 근접해오면 스마트키와 자동차 내의 바디 컨트롤 모듈이 통신을 하게 되고 접혀있던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펴지고 또차 안에 램프와 미등도 점등이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차량이 운전자를 인식하고 당기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 웰컴 기능이라고 한 거야. 이 웰컴 기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여야 하고 두 번째, 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어야 하고 세 번째, 스마트키가 일정한 거리에 있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웰컴 기능의 장점은 운전자의 감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운전자가 사이드 미러를 접었다 폈다 조작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능도 단점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차와 차 사이의 주차 공간이 좁은 곳에서 주차를 해놓고 폴리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내차 옆에 다른 차가 주차돼 있고 내가 근처로 갔더니 사이드미러는 펴지면서 가뜩이나 좁은 차 사이로 들어가기가 더 불편해지는 거지 겨우겨우 들어가긴 했는데 차에 묻은 오염물 때문에 옷은 지저분해져 짜증도 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운전자가 접근할 때는 비활성화가 되게 하고 문 잠금이 해제될 때만 활성화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해 우선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메뉴 화면에서 설정을 선택하고 설정에서 다시 차량을 선택하고 다시 편의를 선택하면 보는 것처럼 도어 잠금 해제 시와 운전자 접근 시 모두가 활성화된 곳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운전자 접근 시를 눌러 비활성화를 시켜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설정을 끝냈고 시동을 끄고 밖으로 나가서 문을 잠궈볼게. 사이드 미러가 종전과 동일하게 접히지. 그럼 조금 멀리 있다가 스마트 키를 들고 차에 다가가 볼게. 보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가 반응이 없지. 그럼 문 잠금을 해제해볼게. 사이드 미러가 펴지지 이렇게 설정해 놓게 되면 좁은 공간에서 불편함이 조금 해소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보신 웰컴 기능은 몇년 전부터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된 기능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운전자 접근 시 해제 기능이 최근 차량에 적용된 것입니다 내 차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여유롭지 못해 차를 타실 때마다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옷도 지저분해지고 불편했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참고하시고 다시 설정하시고 불편했던 점을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고 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